하는 운기예요. 사랑을 한다고? 내가 응? 내가 현재 지금 연애 중 누군가한테 마음이 간.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. 왜 고민이? 충동적이기 때문에 급한 결정. 그리고 빨리 너랑 있고 싶어. 이 여자는 어린 쪽보다는 나이가 좀 어, 많은 걸좀 선호해. 왜냐면 나를 이쁘게 품어줄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. 운기가 들어와 있어요. 결혼을 할수 있다는 어떤 이이 상황이 들어온단 말이야.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너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? 이분의 지금 기운으로 봤습니 맞..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주현입니다 <목소리> 네, 오늘은 음. 여자분이시고요. 여자? 네네. 사랑을 하는 운기예요 사랑을 한다고? 내가, 어, 내가 현재 지금 연애 중 누군가한테 마음이 간 근데 고민이 많이 되는 왜 고민이? 결혼을 하겠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진한 사랑의 애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 나를 묵직하게 응원해 준 사람한테 충동적으로 마음이 갈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금사빠처럼 뭔가 푹 빠질 수 있는 충동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지 이 사람은 충동적인 결정을 많이 할수 있다 뭔가 뭐 그러니까 뒤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지금 그 만나시는 분하고 결혼도 할수 있다는 가능해요 충동적이기 때문에 급한 결정 그리고 빨리 너랑 있고 싶어 빨리 너랑 나랑 합체를 하고 싶어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구속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 남자가 나를 품는 건 괜찮지만 나를 자유롭게 풀어줘 늘 반항심이 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음... 성격 골 때리네요 고리사분해 이런 성격 피곤해 아 여자분이요? 원하는 게 정확하지 않잖아 여자를 놓으니까 여자를 얘기하지. 어... 저는 여자분의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다르거든요. 똑부러진 것 같고 한데 그런 음. 성격은 아닌가 봐요. 남자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으면 쥐어뜯을 수 있는 어떤 이 성격 헉? 그리고 자꾸 변하는 성격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. 아, 진짜요? 음. 어... 일관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애물단지. <웃음> <웃음>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 관계에서도 되게 좋은 관계인가요? 그 지금은 좋죠. 지금은 어, 일보다는 사랑, 너와의 함께한 어떤 꿈 이런 걸좀 그려볼 수 있고, 이 사랑이 안정이 돼야 일을 조금 찾겠죠. 안정이 되면 일을 바로 이제 바로 찾겠죠. 그러니까 지금은 일보다는 사랑을 원하지만 또 그걸 가지면 일을 원하거든. 그래서 이 분은. 좋은 여자이기도 하고 복잡한 여자이기도 해요. 말듣기 잘 알아듣거든. 근데 사람 뒤통수 칠수 만큼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경우도 좀 많아. 그래서 이 감정 컨트롤은 본인이 하셔야 돼. 이분은. 이분이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언제쯤 할수 있을까요? 이분의 지금 기운으로 봤을 때는 혼기가 들어와 있어요. 결혼을 할수 있다는 어떤 이, 이 상황이 들어온단 말이야. 이 여자는 어린 쪽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걸좀 선호해. 아, 남자가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. 왜냐면 나를 이쁘게 품어줄 것 같은 착각을 하거든. 근데 남자의 성품을 봐야겠지. 그 상대의 남자를 성품을 봐야 되는데, 내가 봤을 땐이 남자가 그냥 잘 맞춰주는 느낌이야. 뭔가 좀 차이가 나 보여요. 남자분 또한 일적으로는 좀 탄탄한 사람. 응?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일 수 있고 왜 자기 남자 기죽는 건 싫거든. 이분 배우 박보영 씨예요. 음, 박보영, 박보영. 이렇게 생긴다. 어, 알아요. 제가 그래서 아까 보이는 어. 이미지랑 좀 다르다고 에이...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. 다르네요. 어, <웃음> 어좀 당황스럽네.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내가 느끼기에는 차분한 것 같지는 않아. 결혼 얘기 없대요? 나온 기사 같은 건 없어요. 갑자기 탁 터뜨릴 수도 있지. 즉흥적인 어, 그러, 수도 사람이니까. 네. 아직 자기가 확신이 안서서 안 터뜨리는 걸 수도 음... 있어. 이 마음은 갔는데 시기를 보거나 어떤 이 상황을 보거나 가장 최적의 조건을 좀 찾는 걸 수도 있어요. 뭐 급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만약에 하면 언제쯤... 좀 올해. 11월쯤에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근데 중요한 건 일부 종사를 못하는 시기인데 그 결혼이 나는 글쎄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결혼의 말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느낌이 안 좋아 이 사람은 사이드로 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둘만의 문제가 큰 거야. 바라는 게 많을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이 여자를 많이 사랑해야 돼. 자꾸 안 좋은 기운이 들어와. 아 그래요? 음. 음. 나는 이 결혼의 시기를 보영 씨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요.